현재 수승구의 적은 평수에 저렴한 금액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1억 후반대에서 최고가가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예전 2019년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1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지금 수승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적은 평수에 적은 금액들이 거의 반토막씩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거래가 일부되면서... 거의 뭐 폭락했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하락률이 많은 아파트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팔리지가 않으면 얼마나 하락했는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이 안되지만 현재 그래도 일부 거래가 되면서 40%다 50%다 하락했던 아파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자의 아파트들인데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얘기를 또 드리면은 뭐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가 2억 3천 하는 아파트가 그리고 1억 5 0 0까지막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매물이 어느정도 많이 나와 있는 아파트들은 실제 뭐 갭투자나 투기 세력이 일부 들어 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매물이 별로 안 나왔는데도 사실 예전 가격만큼 막 떨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매로 아예 마음을 비우고 파는 아파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런 금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는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범모동에 위치한 을씨 맨션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용승인이 1987년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고 세대수도 213세대뿐이 안되고 청수도 최고 높은 층이 12층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 상당해요. 2016년도에 매매가격이 사무 후반대여서 최고가가 12억 8천까지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자의 2월달에 7억까지 내려와서 급매물로 매매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나와있는 매물은 13건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갭투자 투기 세력이라고는 볼수 없고 급매물로 팔아서 실 입주하는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팔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7억 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16년도에 3억 9천 그리고 17년도에 뭐 4억 5까지 그리고 19년도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7억대 6억 후반대에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수가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30평 42평 43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3평, 42평은 아예 거래가 자체가 없고 30평의 B타입 같은 경우는 근자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30평의 A타입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4억대에서 최고가가 12억 9천 13억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뭐제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급하게 일단은 매물을 또 구입한 분도 계시고 팔긴 팔았네요. 아무튼 지금 또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도 이런 어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사실 뭐 비싸게 내놓으란 말은 안해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는 아파트는 황금동에 캐슬 골드파크인데요. 실제 세대수도 상당한데 현재 가격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40% 45% 계속해서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수는 1059세대고 높은 층은 24층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2006년도 건축이 되었고요. 평수는 20평에서 62평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20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고 25평 마찬가지 거래가 없습니다. 32평 마찬가지 예전 최고가를 보게 되면 은 최하로 거래되는 것은 3억 8천 그리고 최고가는 8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 일부 거래가 좀 있습니다. 쓰면서 일부 하락을 했다가 조금 올라갔는데도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 한평 마찬가지 예전 일부 거래가 많이 없었지만 6억대, 8억대까지 올라가다가 예전 2019년도 가격보다 더 떨어진 6억 10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48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었는데 최고가 10억까지 상승을 했다가 근자에 8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58평, 6 2평뭐이 거래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한 52건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현 가격은 더 내려야 거래가 일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 캐스 골드파크 4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399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수고 고층은 25층이고요. 마찬가지 2006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평수는 25평에서 62평 다양하게 평수가 있는데 25평 거의 거래가 없고 마찬가지 29평은 그래도 예전에 3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한두건씩 거래가 되는데 12월 11월 뭐 이렇게 4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32평 마찬가지 예전에 4억 후반대까지 실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5억대에 가장 거래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고가는 8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거래가 일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그나마 4억 중반대에 일부 거래가 되면서 조금씩 가격은 올랐지만 은 그래도 4억 후반대 그리고 만한 한편 마찬가지 뭐 일부 거래가 조금은 있었는 것 같은데 최고가를 22년 후반대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0억 4천에 찍고 지금 급하락해서 다시 7억 초반대로 내려오는 이상한 어떤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장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강 영상을 이렇게 보면 조금 느낌이 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예전에 7억 6천 5백에 거래되었던 8평은 최고가 12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근자에 8억 3천으로 내려왔고 51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가 없었지만 8억 중반대에서 12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8로 5천으로 거래가 되었고 62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었는데 10억대에서 다시 10억대 뭐 최고가도 14억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매물이 한 66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일부 거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보시는 아파트는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 우방 아이유실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570세대, 건축은 2020년에 건축을 했는 준신축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높은 층은 25층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마찬가지 역세권 부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수는 25평에서 33평으로 다양한 타입으로 해서 우수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2018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2억 후반에서 3억 초중반까지 많은 거래량이 좀 있었고요. 최고가는 4억 초반대. 그리고 근자에 일부 좀 거래가 계속해서 되면서 3억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33평 시타에 마찬가지 최초 3억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최고가는 6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후반에서 5억 중후반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근자에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트런드세평 A타입 가장 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3억 후반대에서 4억 중후반대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 3억 중반대 예전 금액으로 완전히 내려왔는데요. 일부 좀 거래가 있었는데 그래도 4억까지, 4억 초반대까지는 거래가 조금 이루어진 것 같고, 3억 후반도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전사평비타인 마찬가지, 최하 금액은 3억 9천에서 시작해서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좀 많이 있었다가,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다시 3억 후반대로 2018년도에 가격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4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법물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승하늘채 르레브 아파트 인데요 실제 보통 2,3년 되는 아파트들은 신축이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5,6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뭐 준신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대수는 709세대 나쁘지 않은 세대수고 뭐 가장 높은 층은 2 6층 그리고 위치는 법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20년도 건축을 했고요 평수는 30평 32평 33평 으로 뭐 이루어져 있는데 이전 19년도에 3억 중 후반대 일부 거래가 되고 최고가는 6억 8천 그리고 일부 거래가 근자에 좀 이루어지면서 다시 3억 4억 중반 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평 에이타이 많은 거래량은 없지만 은 그래도 3억 후반대에서 최고가는 6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일부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최하로 3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4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32평 에이 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 금액이 3억 거의 3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최고가는 8억 3천 거의 뭐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많이 거래가 조금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6억대 그리고 5억 초반대 그리고 현재 5 2천 거래가 하나 되었는걸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아직 예전 금액까지 돌아가진 않았는 것 같아요 트랜스 b 타입은 거래가 없고 보시다시피 아직 55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좀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된 아파트 는 월성동의 월성 휴포레 아파트 인데요 세대수는 996세대, 그리고 가장 높은 층은 29층, 그리고 건축은 2016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27평에서 44평으로 다양하게 평수가 이루어져 있는데 뭐 예전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27평 같은 경우도 일부 거래가 많았는데 최하 금액이 2억 후반대, 그리고 일부 이루어졌는 평균적인 금액은 3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다시 쭉 하락을 합니다. 그래 일부 거래량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는데요.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다시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세평의 이타입 마찬가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최하 거래금액은 4억 초반대 그리고 4억 중후반대에서 5억대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 최고가는 7억 천만. 7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은자에 4억 3 0 0으로 해서 가장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2017년도에 금액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더 떨어졌죠 그리고 3른0 0시타에 마찬가지 최하 금액은 16년도에 4억 초반 그리고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었는게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7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부 거래량이 많으면서 내려오는데요 은자에 다시 4억 초반대까지 내려왔는 금액은 2018년도 금액 19년도 금액보다 더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평 비타의 마찬가지 거래량이 거의 없고 40평 마찬가지 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6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다가 최고가가 9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의 거래가 있는데 은자의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2018년도 17년도 보다 더 내린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대강 뭐좀 느낌이 오죠. 팔아야 될 분들도 느낌이 좀올 거고 사야 될 분들도 좀 느낌이 올 거고 또 매물이 많이 나왔는 아파트들은 개 투자 투기 세력이 일부 많이 들어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매매가 매물로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거의 막 50% 60%씩 하락해서 매매가 된 아파트들은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팔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돈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 급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 팔았는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바트를 급하게 팔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매매가 74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금액에서는 더 떨어져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제 영상을 꾸준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는데 지금 그 이런 금액들은 요 2019년도에 우리가 사실 금액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 17년도의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한두 건의 매물이 전체적인 어떤 금액으로 말씀할 수는 없어도 현 상황에서는 이런 금액이 거래가 된다면 은이 금액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든 아니면 더 하락해야 거래가 되든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금액으로 거의 돌아갔다, 더 내려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뭐 일주일 상간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인데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도 최고가 40%, 45% 물론 평균적인 금액이지만 은 실제 따지보면 하나하나부터 다 따져보게 되면 은 거의 2017년도 금액보다 더 떨어졌는 금액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한두개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월베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296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수죠. 그리고 가장 높은 층은 3 0층 그리고 사용성에는 1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24평에서 48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옛날 오래된 금액을 확인하게 되면 2016년, 17년도에 2억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3억 중후반대에서 이루어져 있다가 최고가의 금액들이 4억6천, 4억6천5백 뭐 이런식으로 일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것도 또 급하게 막 내려오면서 많은 거래량이 있는데 그나마 2억 후반대까지 내려오면서 근자에는 다시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2017년도, 거의 2019년도 이하 17년 16년도 가격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24평 b 타인 마찬가지 16년도에 2억 후보대 그리고 평균적으로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 3 8 0 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억대까지 2018년도 금액으로 같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다. 34평 시타인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네요. 17년도에 차 금액이 3억. 이 3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후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6억 7천까지 그리고 금액도 계속해서 내려오면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 금액이 3억 후반대에 이루어졌는데 이 가격은 2017년 18년도 금액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34평 B타에 마찬가지 2 0 1 6년대에 3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6억5천까지 거래가 되는데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평균 금액은 4억 후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최하로 급하게 내려왔는 금액은 3억 7 5 0 0 그리고 근자에 다시 4억 초중방 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평 A타에 마찬가지 2 0 1 6년도 3억 초중반대의 거래가 일부 좀 이루어지면서 평균 금액은 4억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고가는 6억 6500,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3억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2017년, 18년이 아니라 2016년도에 최하 금액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18년, 19년도에 가장 급하게 상승했는 금액보다 더 내려왔다. 거의 16년도의 금액이면 거의 초창기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금액까지 내려와야 거래가 된다. 만 여덟 평 마찬가지. 뭐, 최악 거래가 되는, 되는 금액은 6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네 개의 매물이 나와, 만세 개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금액에서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게 거래가 되든 아니면 더 내려와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한 동네구 아파트입니다 세대 수는 931세대 가장 높은 층은 27층 건축은 2018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대우산업 개발에서 공공을 냈습니다 평수는 24평에서 40평까지 다양하게 평수가 되어있는데 지금 예전 최하 금액을 보게 되면 2억 초반대 시작해서 중후반대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 8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한두개한세네개까지 거래가 일부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절에는 4억 후반대가 시세입니다. 이 24평짜리가 4억 후반대 시세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근자에 3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2017년도, 1 8년도에 평균 금액하고 동일하게 거래가 되면서 매매가 되었고요 29평 마찬가지 최하 금액은 2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일부 거래가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금액은 내려오고 있고 33평 미 타입 엄청나게 거래가 많네요 16년도부터 거래가 많았어요 3억 중후반대까지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금액은 한 5억대 초중반대까지 평균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6억 7,8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3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 의 평균적인 금액이 거의 2017년도와 흡사합니다. 2017년도에 평균적인 금액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다. 33평 C타인 마찬가지 최하의 금액은 3억 초반대였는데 평균적으로 그전자의 분양권이었는 것 같아요. 3억 중반대까지 억수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죠. 4억 후반대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이루어졌다가 최고가는 6억 천 그리고 계속해서 일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근자에 거의 4, 2023년 2월에 달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2017년도, 18년도에 거래 금액보다 거의 조금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3서 평이 에이 타이 마찬가지 채화되는 금액은 2억 초반대 그리고 일부 거래가 되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4억 중반대의 거래가 되고 최고가 도 형성이 되지 않다 가 다시 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3세 빙 디타의 마찬가지 채하 거래되는 금액은 3억 초반 그리고 계속해서 일부 계속 상승을 하면서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이쯤에서 보면 되고요 4억 후반 대 그리고 최고가는 6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4억 초반대까지 거래되는 금액은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사이 그 2017년도 정도의 거래 금액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흔평 마찬가지 4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사억 중반까지, 7억 중반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뒤로는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70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물에 대해서는 실제 동일 매물을 묶지 않고, 묶고 지않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묶지 않으면 284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거고 동일한 매물을 묶게 되면 은 70건이다. 그러면 284건은 부동산에서 각기 다 개별적으로 광고를 냈는 게 284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묶으면 은 동호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곳은 70건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뭐 일부 거래가 좀 많았지만은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야 한3 40분 떠들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거래되는 아파트들 인데요 하나만 더 본다면 월성 이 편한 세상 월배 아파트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래 생각할 건데 월승 이편안는 사실 필요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32세대 최고층은 30층 그리고 건축은 14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대림산업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평수는 25평에서 34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져 있다. 2016년도에 2억 중후반대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다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3억 초중반대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20년도에 급작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다시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매물도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억 중반대까지 떨어집니다. 2억 중반대의 금액은 2016년도의 평균적인 금액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시 금액이 약간 올라서 23년 2월달에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요. 33평 B타입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33평, 34평 3 3평 A타입 거래량이 일부 좀 있지만 은 2016년도에 3억 중후반대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억 후반대에서 거래량이 이루어지면서 4억 중후반대까지 다시 거래량을 보여주다가 20년도에 미친 듯이 상승을 해서 7억대 거의 6억 9800이면 거의 7억이라고 보죠. 6 후반 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용하다가 근자에 다시 4억 2천 사억 3천 뭐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에 평균 거래 금액으로 내려와서 일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52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내려야 그래가 되겠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월배가 실제 거래가 일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자에도 그리고 제가 왜 이걸 꼭 보자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요 일대에 평균적으로 갭 투자 나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 보려고 보자고 했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금액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보지 마시고 실제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평균 금액에서 얼마나 뛰면서 지금 몇 년도의 금액으로 떨어졌는 것까지도 한 번씩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은 나름대로 아파트 매매를 하는 분이나 아파트 구입을 하는 분이나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마찬가지 사실 뭐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도 있지만 은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구입하는 분들 아파트 단지 앞에 그냥 찾아가서 구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급매물로 내놓는 다기보다는 시세대로 한번 내놓고 할수 있으면 파시는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눈먼 사람들도 일부 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영상을 보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급매물로 내놓는 것보다는 평균적인 시세에서 조금 더 빼서 급하게 판다면은 그렇게 또 쉽게 팔릴 수도 있고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사실 2016년도 가격, 17년도 가격 뭐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바닥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를 기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내가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입주하는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현 시세나 거래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낮춰야 팔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갈아타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